예,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 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마이 구강 깔딱고개를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건 역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게 12년 동안 너무나도 에터미는 회사는 너무나도 좋고 절대품질 절대 가격 너무 좋은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해들을 못하고 이런게 있지도 않았어요 뭐 1t 2t 3t 4t 이런 목표가 기간적인 어떤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면 누구나 큐도 그냥 위에서 막 내려주고 그래, 그래갖고 그냥 30만 피비 도망갈까봐 그냥 막 30만 피비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붙여주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서 기초가 없이 그냥 막온 거예요. 그냥 개념도 없이 그렇게 온 거니까 이렇게 돼버렸는데 아 어, 아메이 같이 아 3% 6% 9% 핀 12% 핀요 9% 12% 핀이 아 어, 소액에서 마이 구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 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결정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무려 800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직급 도전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까 간택하고 왕따가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 혼자 해도, 그러고 자신감이 없어졌어. 그럼 그만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려 800만, 80만도 아니고 800만이, 공교원들 나이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0만 명+ 팔백만 명이 그렇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다 이렇게 서 살려내 다는 못 살려내더라도 1만 살려도 8만 명인데 오 대단한 거죠. 뭐지 애터미는 좋은데 그리고 고만두신 분들이 애터미 제품은 조, 좋은 거 알고 싼거 아니고 싸고도 좋은 거 아니까 쓰고 있어요. 이런 좋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그거죠. 아메이는 딱고만두면은 절대로 고담서부터는 그 제가 다이아몬드까지 하고 나왔는데 딱. 나오고 난 다음에 그냥 그러고 나서부터 아메리카 제품을 안 써요. 한두 개도 안 씁니다. 프리워시라고 그 다목적 세정돼 있는데 그거 몇년더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만둬도 다쓰 칫솔 한 자루라도 쓰지 않습니까? 굉장한 비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랭킹 1위로 3년 내가 길게 잡아서 5년 제가 보는데 그걸로 가는 게그 저변이 너무나도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사업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지금 요거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기초 작업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진행을 안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 가더라도 휙 날라가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어, 그,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기초를 갖다가 단단하게 하는 부분이요 근데 이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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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부터 내 친구한테 전달 했네요. 친구 철수한테 전달 했는데, 철수의 누나가 철수의 또 친구한테 전화를, 이렇게 연락을 했다 그러면 내 영향력이 미쳐요. 우리 결혼식 하는 거랑, 그, 생각해 보면, 어, 조지라드의 법칙, 그것도 그거 아닙니까? 나로부터, 어, 내가 결, 뭐, 내 자식을 결혼시키든 아니면 뭐, 이렇게 됐을 때, 보통들 150명은 온다고 그래요. 그한 사람, 150에서 250명이라고 합니다. 그그 정도 청첩장이 나가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보내든 뭐못온다고 하든 뭐 문자를 남 기든 뭐 이런 분들이 보통 150에서 250명이라고 한게그그 그 법칙 아닙니까? 근 다들 그 정도는 있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 저 핸드폰에 내장돼 있는 거 중에 아 이분은 난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해놨네. 근데 아 그래도 추출해 보면 150명에서 250명 정도가 보통 사람들이 그 정도는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다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정도에서 나로부터 세븐코아는, 나로부터 내가 철수한테 전해 철수의 누나가 시집을 간다네? 철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네? 그러면은, 뭐 저기 친구,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부주로 하거나 가서 또 거기 상가집에 가, 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로부터 세븐코아는 바로 밑에, 밑대 단계까지는 나의 영향력, 나의 그것이 나의 주관과 모든 것이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범위가 세븐코아 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 Q 되고 나로부터 철수영이 만들고 그로부터 철수영이를 만드는 이 세븐코아 까지는 언뜻 봐서는 만만해요 언뜻 봐서는 그래 고기는 뭐 하면은 그 사람이 요청을 하면 내가 가서 내가 더 비전을 많이 봤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본 만큼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설명도 해주고, 뭐, 초대도 하고. 그니까 거기까지는 가시권이라고 그러죠. 눈에서, 어, 보이는. 그죠 가, 가시권. 그러니까 가시,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세븐코아니다 근데 여기서 1 1븐코아로 넘어가요. 거기서부터 내, 네, 그니까 나로부터 철수, 철수의 누나, 누나, 철수의 누구나의 친구야. 그러면 저로부터는 진짜 사실은, 아, 좀 얘기하기 까깝해지는 그런 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고, 그래서 세븐코아까지 해서 일레븐코아로, 일레븐코아로 넘어가는 그 단계가 우리뿐만 아니고, 네트워크이면 어느 네트워크나 다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두줄바이너리냐 아니면 양 폭으로 가는, 그 광으로, 옆으로 가는 아메이나 브레이크웨이나 매트릭스나 다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여기가 깔딱곡의마의 구간이라서 여기서 사람들이 1년을 했든 6개월을 했든 몇 년을 했든 간에 여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네트워크하고는 어, 안 되는 것 같아 뭐 기초가 없든 어쩌든 근데 아메이의 예를 본다 그러면은 아메이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지금 시스템이 아메이 거의 똑같이 처음 들어가자마자 저는 이렇게만 배운 거거든요 이렇게만 하고 난그 배운 대로 그대로 한것 뿐입니다. 그걸 아주 교과서적으로 진짜 성실히 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냥 자신있게 예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지런하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코어에서, 아, 7코어에서 11코어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우 나는 아닌가 봐. 그거 아닌가 봐. 그런 사람들은 뭐 빨리 그만둬야죠. 그왜그 그 저기 시간 낭비하고 희망 고문 당하고 되지도 않은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같이 이거는 인재부터 조직으로 가는 건데 나머지 딴 분들한테 폐악을 끼치는 겁니다. 그그 그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하는 게 원칙과 개념을 다 어겨요. 그때쯤 되면 그럼 뭐 하냐면 그 부정적인 스피치. 아, 이게 말이야. 어? 뭐 회장님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뭐 저, 직급 도전 뭐이어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 막 질러서 가고 하는 거, 그거 몰랐겠어. 이런, 이런 소리. 그, 그냥 절대 긍정의 원칙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대도 않는 크로스라인 금지금, 그 뭐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하, 아, 자기가 안 되니까, 그, 안 되는 사람 유류상정이라고안 되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안 되는 거를 분석해서 하지 않고, 저,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회사 비방하고, 뭐, 마케팅 프레임이 잘못됐네. 어쩌네 됐었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래? 그러니까 자꾸만 그 원칙과 개념을 자기가 삐딱선을 타다 보면 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만도 주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짐이 되고 있어요. 그분들이. 그걸 스스로 알고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여기 세븐코아에서 일레븐코아 넘어갈 때가 가장 그게 제일 장벽이 있어요. 어느 다단계나. 근데 우리는 뭐 여태까지 12년 동안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나오면은 조금만 해서 카드 그거 될것 같다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관계 없어 뭐 스타트업 빌드업 그 다음에 이 마이 구간을 갖다가 지혜롭게 넘겨서 결국에는 세미 세일즈가 돼서 뭐 이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나오자마자 그냥 첫 직급이 세일즈 마스터니까 250만 250만 내가 한 조금 맞을 테니까 이쪽만 네가 책임져 그러고 눈치봐서 그것도 못 맞힐 것 같으면 또 100만 p 비 도와줄 테니까 150만 맞춰 150만 원 어떻게 맞춰요? 그냥 아주 네트로 가더라도 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 좀 나온 거, 이거, 좀 이거 하갖고, 이백도 질르고 가고. 그래고또 재고 쌓아놓고 한숨 쉬고 있고, 또 감춰놓고 있고, 이 짓을 갔다가 하다 보니까 그거 한두 번 해갖고 천만 원비쳤다는 분들도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된다 그러면은, 아이, 카드 안도 많은 분들 딱 들어와서 그냥 진짜 이것도 돈 놓고 돈 먹기로 어, 아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븐코아에서 일레븐코아로 넘어가는 그거를 잘 아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시권에서 내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게 세븐코아까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누구나, 누구나 어렵기 때문에 나로부터 나온 철수가 그 가시권에 들어가 있는 그 밑에 갔다가그 댑스를 만들어 만들고 그것도 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복제를 시켜 나가야지만 이이 조직이 건강이 돼서 1레븐코아로 입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해 가지고 무려 800만 명이 이 구간에 걸려서 지금 다이 대단한 애터미의 그 영금성 소득의 기회를 갖다가 놓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나마 라도 지금 비전은 받기 때문에 너무 단단히 봐 갖고 있는 분들이 안개 속에서 뭐 터널 속에서 어두운 어둠 속에서 뭐구천을 헤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소리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그냥 조그만 애빛 구멍이 딱 뚫려서 해가 착 들어오네요 그게 지금 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웃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참 마이크로도 참 지리지리 할 정도로 그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유일한 그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핵심적인 부분, 세븐코아에서 일레븐, 코아로 넘어갈 때그 구간을 갖다가, 어, 이해를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마의 구간, 깔딱구개, 우리가 산을 넘어가다 보면은, 야 이제는 내가 저 칼바위, 저기 지역은 내가 못 가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여러 고민을 하다가, 아유, 근데 지금 관절염 이런 상태로 했다가 내 사고나겠어. 그래서 난 여기서 있을게. 갔다가 와. 뭐, 이러는 그, 그런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깔딱고개라고 그러죠? 그, 깔딱고개라 부르죠. 그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깔딱고개에서 내가 쉴 거냐? 아유, 난 하산할 거냐? 아니면 거기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든 넘겨서 갈 거냐? 그게 바로 깔딱고개마이 구간. 세븐코아에서 일레븐코아로 가는 고, 과, 고, 단계입니다. 요것만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저 정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상은 세, 세일즈 마스터에요. 그때서부터는 자기가 개인, 개인적인 시스템, 개인적인 그걸로 여태껏 자기가 해온 대로, 해온 대로 있지 않습니까? 해온 대로만 큐를 만들고 또 누구나 큐를 갖다가 하게끔 하고 그 원칙만 제대로 지켜서만 그렇게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뭐 제, 제 시스템 뭐 제, 제 이걸 갖다가 근데 그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때 되면은 마이크로 책을 더 사는 거를 갖다가 아,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보게끔 돼 있어요. 사놨던 책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더 아, 이게 교육 사업이고 진짜 그래서 개념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러고 아, 그거대로 해야 된다는 걸 갖다 스스로 이제 막 찾아보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누구나. 누구나. 그러니까는, 자, 지금 세븐 코아에서 1 1븐 코아 나가는 그 지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기술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자, 고민할 거 없어요. 나부터 큐를 맞추고, 그 다음에 맨날 얘기했던 1t핀. 그러니까 원타임 핀이죠. 원타임 핀. 그러니까는, 아메에서는 3%, 6%, 9% 이렇게 해서 3% 핀, 6% 핀, 9% 핀. 1 2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1티핀2티핀3티핀 핀, 핀 이렇게 하니까 좀 아직은 익숙하지 가 않아서 그런데 처음에 오는 사람은 난뭐 해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긴 여태까지 생각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팀장이든 누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탁 해가지고 바람잡아가지고 난또 바람잡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세일즈 마스터 그냥 막 질러서 가게끔 하는 거 그거 왜뭐 있습니까 사실? 다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배운 게 그런 거니까 나도 그랬는데 뭐 너도 그래야지 뭐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아 그러세요 안내를 한 사람이에요 초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분한테 뭘 얘기해야 되냐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물어보는 사람이면 다행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가 그분들한테 좋게 사업을 이해를 시키고 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큐입니다 그러니까 30만 pb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몇몇 뭐 달이 되든 간에 베스트 키스 갖다가 그, 해가지고 체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최소 그게 초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그 큐의 의미를 갖다가 분명히 체험을 하는 그 기간을 갖다가 시간을 조가면서 그분이 그런 습관화가 되게끔 작업을 하는 그 기다림. 또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푸시를 하고 그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큐. 목표는 큐야. 처음에 오신 분들은. Q를 달성했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냐면은, 그로부터 초대되는 철수의영이 그분들한테, 아니면 소비자 중에서 Q, Q를 맞추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목표는 1t핀이 되는 거죠. 6만원 받는 그거. 그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Q가 됐으면은, 그 다음은 1t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게 달성을 했어. 그러면 2t핀입니다. 굳이 얘기 안 해도 바보가 된다면 어 1T 여기 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다음 내가 2T는 2TP는 내가 7월 말까지는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랩타임이라고 여기 써있죠. 랩타임 우리 1년이 12달이지만은 랩타임 기준으로 하면은 24 랩타임이에요. 그러면 7월달이라고 이제 6월달 거의 6월달 거의 가고 있으니까 7월달에 목표를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어, 13 랩타임이 되죠. 13, 14 랩타임에 나는 3T핀을 가겠다. 당신은 아, 2T핀을 가겠다. 4T핀을 가겠다? 뭐 그러, 그런 것들이 나와서 으샤샤 그러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목표라는 게 올림픽 선수랑 네트워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다 하신다고 그래서 누구나 다 저기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따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1T, 2T, 3T, 2T, 3T 그리고 그거를 지켜서 기초가 아주 제대로 되신 분들은 그러면은 토드락 토레도 이렇게 올라와서 결국에는 스타 마스터가 되고 진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들이 그 0.1초를 단축하려고 그 무진회를 쓰지 않습니까? 0.1초, 0.2초를 단축하려고 4년은 그냥 온갖 고생을 다해서 그렇게 해서 하듯이 여러분들도 1티핀 ETP는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단박에 카드 긁어서 그냥 뭐 세일즈 마스터 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 방향감각 상실 완전 그들의 하수인이 되든 아니면 고반두든 아니면 그냥 어둠 속에서 그냥 터널 속에서 그냥 헤매는 사람이 되든 뭐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정확해야지 그 목표가 너무나도 멀리 있어요 처음 나온 사람한테 스타 마스터 가세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나왔다고 래도 그러니까 누구나 다 Q를 마치고 난 다음에 Q가 Q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는 1T 두 번째야 2T핀, 3T핀 그래서 3T, 4T, 3T, 4T, 4T핀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왔다 그러면은 11코어, 11코어가 보입니다.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그랬는데 요번에 아주 신의 한 수, 대도 이건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뭘한게 있다고 여태껏 12년 동안, 12년 동안 주지 않았던 그거를 20만원씩이나, 그게 20만원이니까 뭐나 개인으로 봐서는 별 그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 거기에 도전하면 하위 직급이 있기 때문에 초기 직급 초기 달성 직급이기 때문에 그 숫자가 무지 많다는 거예요. 그럼 회사로 봐서는 몇백억이 될 수가 있어요. 몇천억이 될 수도 있겠죠.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왜왜 왜 그럴까요 회사가 3억불을 달성하고 환차익도 많이 났고 회사가 돈이 많아요 회사가 기부도 많이 하는데도 워낙에 건강을 기초를 단단하게 해서 여기까지 회장님께서 끌어왔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회사가 지금 내일 망할지, 모레 망할지도 모르는 그런 회사에서 20만원씩이나 그것도 수백 명이 되고 수천, 수만 명이 될지도 모르는 거. 그렇게 이 약속을 할수 있어요. 네트워크는요, 뭐, 회장님이, 그 아니면 회사에서 이렇게 이런 대단한 제도를 갖다가 그렇게 공지사항으로 뛰었는데 그걸 안 지켰다 그러면 우리, 우리 개인은 아유, 20만원 그게 아까워서 그러냐? 그럴지 모르고, 아유, 에이. 치사하다 뭐 그리고 이럴 줄 모르지만 회사는 망합니다 약속한 거를 안 지켰을 때 회사는 망해요 그것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데 여태껏 네트 역사가 그랬으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근데 그렇게 20만원씩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다 쏜 겁니다 그것도 인센티브로 쏜게 아니고 제도로 쐈어요 제도로 마케팅 프랜에 이제 올해까지만 해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계속 연장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도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정보완에서더 좋게끔 하겠죠. 우리 해모임을 44포 8 5 60포로 하듯이 항상 회장님은 그 생각 뭔가를 더줄수 어, 있는 그걸 갖다가 아주 건전하게 어,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깔딱고개 말구간을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좀 수월하게 하라고 목표식을 주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거기다가 그냥 제도로 써 붙여 놓은 겁니다 이건 신의 한수고 그건 만약에 다른 네트워크 였으면 이건 진짜 그냥 이렇게 뒤 비지는 건데 그게 애터면은 되게 웃겨요 나와서 전부도 그냥 뭐 거의 다 거기 에 했는데 나는 그 카드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왕따가 됐든 아니면 갖는 사람들이 다 세일즈 마스터로 그냥 그 세일즈 마스터가 엄, 얼마나 어마무시한 직급인데 그 그거를 그것도 또, 또 오토 오토로 세일즈 마스터를 한다고 그 그러니까 거기에만 지금 어떨까 있으니까 지금 이런 게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그 감을 못 잡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쾌제를 부릅니다. 저는 이게 원래야, 원래 이런 거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는 뭐 250만, 250만 하는 그 세일즈 마스터보다 150만, 150만이니까 훨씬 쉬워, 지고뭐 그냥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150만, 150만, 250만, 250만도 어차피 그림에 딱 있긴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직급 도전하는 직급 도전 파들 거의 다 라고 봐야 돼요. 예, 뭐 그분들의 보기에서는 가라고 그러는데 왜 세일즈 마스터를 가라고 그러세요? 세미 세일즈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처럼 막 몰아, 몰아서 몰아 그냥 막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아주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쾌제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적응 기간을 이렇게 지나면은 이쪽에서 제대로 지금이라도 규를을 맞추고 제대로 하신 분들이 이제 슬슬 양산이될 겁니다 금방 되진 않아요 왜냐면그 그분들이 옹벽을 직급 도전파들이 너무나도 많은 숫자로 그 옹벽을 쳐 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들이 요번에 그 마이 구간 깔딱고개 거기에다가 금전적으로든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여기가서 아주 확실하게 탄력 받아서 가라고 그걸 해준 것만큼은 이거는 뭐 역사상 제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이,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세 달 기획을 해서 만들어서 제가 처음서부터 차근차근 얘기하는 이유가 이 세미 세일즈가 어마어마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이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아메이가 이거 비슷한 거 했다고 그래서 이 아미야 메 우리랑 그게 같습니까 직급이 낮은 쪽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기 도전했다고 러면그 돈을 갖다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수백억 수천 억이게요 주는 돈을 갖다가 그거를 못 받아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t, 2t, q, 1t, 2t, 3t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급할수록 천천히 제대로 천천히 라기보다는 제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빠른 길입니다 항상 루차 얘기하는 거지만 은 지금에도 아직도 마음에 그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부터 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나는 어차피 1년이 넘어고 가 했으니까는 뭐 6개월 넘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왜그거를 갖다가 어, 이렇게 하겠다 뭐야 그니까 러 q 가 있어요 q 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그거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이 안 하면 뭐할수 없는 거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1T입니다, 1t 입니다 1t 6만원 받는 거예요 6만원 그거 맞춰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음에 그게 되면은 이태그러면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지금 기존에 했던 분들은 뭐야, 이거 뭐 애들 장난하는 거야? 6만원 받자고 하는 거야? 뭐 이럴지 모르지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아, 그런 거예요? 큐. 그 상식적이고 누구한테나 피해를 주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지 않고 소비자로 있더라도 물건은 자기 돈 내고 사서 써봐야지 뭐 조건 나쁜 거를 알게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장 상식에 입각해서 만든 거고 원리에 입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대로만 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조직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직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조직을 만드는 게임입니다. 소비자를 만드는 게임이 아니에요.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초창기에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 이제는 세미세일즈를 거쳐서 이제는 어... 세일즈 마스터가 됐다 그래서 오토가 됐다 오토가 되 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때 그 이전서부터 사실은 원리에 입각해 갖고 조직을 만들어 가야지 그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어 이제 세 세마에 대한 의미를 갖다가 더 한번 얘기를 하면서 조직을 만드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지 요게 여태껏 큐서부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기 좋게끔 제가 처음부터 구상을 한게 Q sb입니다. 그러니까 q 그다음에 스타트업 그다음에 빌더 qsb 그렇게 해서 qsb qsb 1t 2t 3t 비는 갔다가 목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딱 아, 저분은 지금 q를 맞춰야 되는 아, 저분은 지금 스타트업 과정에서 1t 2t에 도전해야 되는 문이고. 그냥 딱 이게 잡히지 않습니까 자기부터도 정립이안돼 있는데 누구한테 뭐를 갖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책이 이 책을 갖다가 그냥 아저 저 사람이 설명하니까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이 책대로 그대로 하라고 지금 제가 아주 그냥 이거를 정성을 들여서 3개월 제가 이거 이거 만들어서 구상하고 이렇게 만드는 3개월 걸렸어요 저 저기 전 시간에도 한번 대충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비즈니스 스쿨인과 본사에서 하는 그게 스타트업 빌드업인데 그게 공교 공교롭게 그렇게 같이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모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저한 3, 4삼개월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부터 이걸 구상을 해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이분들이 정확하게 1T의 의미를 알고 목표를 제시하고 그분들도 그거를 하고 아 2T로 가면서 재미를 붙이고 3T로 가면서 오나도되네 이르면서 하다가, 오, 3티4티 이렇게 하는데, 오, 5티가 보이네. 그게 세미세일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 제일 깝깝한 거는 뭐냐면은, 어, 군대를, 예를 들어서 남자가 군대를 갔는데, 가만히만 앉혀놓고만 있으면 미치는 거 아닙니까? 뭐 훈련병이면 뭐를 시키든, 뭐를, 뭐, 뭐, 이렇게 지시를 하고 뭘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얘기하는 게 없어. 지시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것 미칠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QSB, 그 다음에 1T, 2T, 3T. 그러니까 Q를 맞추는 과정, Q, 그 다음에 1T, 2T.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지시가 돼야지 그 사람도 그거를 수행을 합니다. 처음엔 잘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그게 나뿐만 아니고 나에 있는 삼회 복제, 삼회 법칙에 의한 세명또그 사람으로 인한 일곱 명이 그게 같이 합밀이 복제가 이루어질 때 이제 기초가 돼가지고 인제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몇년을해도안 보이는 분들 많아요. 그냥 지각각입니다. 지각각이에요. 돌아서면 욕하고 돌아서면 은저 인간 때문에 내가 뭐 어쩌네 그러고 뭐 이, 이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제 귀에도 다 들려요. 그러니까 자는 이렇게만 하면 은 서로 욕할 일도 없고 그리고 환섭할 일도 없어요. 사실은. 딱 이렇게 책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건 내가 먼저 솔선수범고 그게 복제의 원리예요 자기는 안 하면서 뭐 누구한테 자꾸만 그렇게 뭐 하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부터 솔선수범함에서 본할 시칭 대로 본보이가 되는 걸갖다 나부터 Q, S, B 그 다음에 이제 1 1어 뭐 세세마죠 세세마, 그 다음에 세일즈 마스터 예. 단계 또 어떤 사람은 무슨 그게 준 판매사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판매사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건 그렇게 해서 자꾸만 그런 거라도 그이지도 않는 그 직급을 갖다가 그냥 그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결국엔 그렇게 가라고 종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각자들 표에 보는 대로 아그다음은 내가 큐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1티구나 그다음엔 2티구나 파 아닌 다음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표만 이렇게 설명해 주면 아 그런가 비요 내가 아메이할때 제가 아메이할때아 내가 딱 했더니 어, 내가 뭐 어떻게 써보니까 어우 역시 고농축이고 좋긴 좋구만 음 조금 비싸서 그렇지 마음속에는 있었지만 근데 그, 그 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 목표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3%래 20만 pb 를나 혼자 달성하는 거래 그래 그거 한번 근데 어차피 써야 되는 과정이니까 20만 p 벌써 달성했네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6% 60만 pb 오, 요건, 요건 조금 좀, 좀 많이 써야 되겠는데?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전 단계단계 하다 보니까 9%가 되고 12%가 되고 하니까 또그 다음 목표 15%에 도전하게 되고 몇번 낙제했다가 에이, 한번 진짜 더 열심히 해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조금씩. 올림픽 선수가 그러듯이 0.1초, 0.2초 단 그거 하기 위해서 그 무진 노력을 하듯이 조금,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짧게. 이렇게. 하는 그거지 왕창 나와서 기초 체력도 안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동, 금메달 따라고 보내는 게 여태까지 직급 도전이었단 말이죠 세일즈 마스터를 그냥 카드 질러서 가 그러니까 는 다들 다리가 부러지고 어디가 다치고 뭐 해갖고 무려 800만이 구만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건은 쏴 그리고 희망고문은 아직도 하고 있어 아에터미 그거 진짜 제대로만 하면 내가 그래서 라인을 바꿔볼까 그래갖고 센터를 세 번, 5년 동안에 세 번, 네 번을 바꾸신 분도 있어. 딱 갔더니 다, 우리는 안 그래요.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도 다 직급 도전이 돼.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현실이고, 그 최근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디나 다 똑같으니까 지금 나부터 정신 차리고, 네트워크 나로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나부터 제대로 책 읽으시고, 제대로 건강을, 제대로 기초를 잡으셔서, 이제부터 나로부터 나오신 분들은 그렇게 하겠다. 그거부터 결단을 하시고, 이거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